자 여러분 오늘의 게임은 그라운디드 정말 누군가는 이 그라운디드를 정말 미친듯이 기다려 왔나봐요 칼불... 시작 좀 하시죠 <웃음> <웃음> <웃음>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쫘자자쫘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늑대검이 이 근처까지 와가지고 내가 막 무서워했었는데 없나 이제? 동생 걱정은 안돼요? 너왜 어디 있는데? 형저 버리셨잖아요 아개 무서워 어쨌든 한편아 안녕 <웃음> 아, 이상한 <웃음> 얘기 하지 마 내가 언제 아유, 버렸어 무슨 이상한 <웃음> 얘기해요 <웃음> 아이 사람들 오해하겠다 한편아 와한편 여기 있네 <웃음> <웃음> 진짜 <웃음> 형 너무 호감인데요 어떡하죠? 함 사올래 좀 친하 경음에 많아 이 <웃음> <웃음> 늑대 거미 햄 많아. <웃음> 부를까아 늑검 햄 부르면 안 돼. 오, 야 진짜 늑대 야 맞아. 진짜 있어, 아, 진짜 있어. 아, 들어가, 진짜 살아. 옆에 있어요.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쫄고 아, 그래 잡자. <웃음> 아, 안 돼, 아, 안, 안 잡... 돼. 잡자. <웃음> 아, 니 형님 아니가. 카노 좀 말리봐라. 음, 잖아 <웃음> <햄. 웃음> 늑검 햄. 늑검 햄, 설득해봐라 늑검 햄. 늑 늑검... 어, 설득했다, 간다 이가 갔나? 마. 이씨 우리 괴롭히지 마 야아! 아, 들어와 들어와! <웃음> 어, 어, 어, 어, 어! 우와, 미친. <웃음> 와! 미친! 우아! 위위위 위에 진짜 싫어, 야, 야, 위 진짜 싫어 야 진짜 싫어 제 보내자 <웃음> 힘이 늦었어 <웃음> 어, 다리 삐져나왔다 우리 미 건널 수 없는 그 길을 건너버렸어 어떻게 <웃음> 해내려왔다내려왔다야각 잡아 각 잡아, 각 잡아. <웃음> 어! 아! <웃음> 내가 살려줄게 살려줄게 아 여기서 무한 살리기 할수 있어 우리 여기 안쪽은 오케이 오케이 창 만들어야겠다 나도 어! 우와 우와 쓰레기 나... 어 야야 그 뭔데 칠칠 뭔데 나왜 맞았는데 이거 아 뭐야 나왜 맞았는데 왜? 아니 나왜 맞아 이거 야뭐 독불이었냐 혹시 제? 아니지 아니 내 나도 나도 쓰러졌어 쓰러져 봐야 살수 있어 어어어어왜 따라 아 한편아 극대 갑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극대 극대 극대 안 자석 안 자석 극대 극대 극대 너무 좋아. 너무 맞는 좋아. 거야. 늑검이고 뭐가 없는 거야. 이 지력 앞에서. 어? 어 진짜 잡겠는데? 어 지금 지금 보임 쉬었다가 제별 뜨면은 어. 나가서 우르르 패자. 늑검 <웃음> 품치는 거 보여? <웃음> 야한패이의 창이 불을 뽑는다 그냥. 이거지. 와영웅 등장.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야 좋아. 뭔가 꼈나봐. 꼈나봐. 꼈나봐. 꼈나봐. 꼈어. <웃음> 갑자기 안전해진 거야. 그래. <웃음> AI 고장났어. AI 고장났어. <웃음> 예쭈빠빠빠.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야 거미 독이랑 거미 송곳니 나왔거든. 그래. 내가 잡으고자했잖아. 야 이거 연구하자 그러면. 오. 좋아. 요거요거 요거. 거미 독 분석. 진짜, 진짜. 독화살, 아, 예. 독화살 야, 예. 나와. 우와 거미 송곳니 이거. 단검. 거미 송곳니 두 개가 나한테 있거든. 오. 이거 단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곤충 활.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피아들은 고개를 들어 물을 찾아주세요. 내가 거미를 잡았는데. 직접 물을 떠야 되나 내가? 아침 술이 좀 먹고 싶은데. 그 형아들은 들어라. <웃음> 보이지 저기 오, 이거가 이풀이다. 이, 이파리. 나물다 차있어. 이 사람아, 아, 오케이, 오케이, 호겁지겁 먹는 거 봐. 야, 거미 송곳니는 하나 있고, 거미 독. 그 다음에 명주 밧줄까지 하면 거미 송곳니 단검 만들 수 있어. 어, 저기 까마귀 카메라에 붙어있다 까마귀, 까마귀 짱코 어디? 잠깐만, 나무 쪽에 우와, 어마어마하게 큰데. 저 공룡 맞아. 진짜 용보 는거 같아. 아, 어, 진짜 드래곤이야. 드래곤. 생 울타리 연구소를 찾아라. 그다음에 슈퍼칩 회수. 야 슈퍼 기술칩이라고 여기 맵 열어봐. M 눌러서 맵 열고 여기 오른쪽 아래 보면 1로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거 절로 가야 되나 봐. 저핑 찍어 놓은데야 어, 네네. 네. 저 거미줄이 왜 있어? 늑대 거미 있는 곳인데 여기. 이럴? 이런... 네. 거미, 거미, 거미, 거미, 옆에 거미, 옆에 거미, 거미, 옆에 거미, 옆에 거미, 옆에 거미, 옆에 거미, 옆에 거미. <웃음> 저 이제 우리 늑대검미도 잡았는데 저똥돈 이제 잡을 수 있잖아. 저거 안아 저거, <웃음>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진짜. 저거 아주 아니, 저거 아니야. 저거는 새끼검미고그 뒤에 진짜가 있다고 진자가 있어. 어머 어머 어머. 얘는 어머. 새끼야. 저게 나 살려줘. 무당 주니어. 주니어 너이리 와. 주니어 면어 주단... 부담... 뭐야? 얘 독도 뿌려. 아 아우 야 뭐야? 야 아파 아파. 주니어라며주니어라며주니어라며 <웃음> 주니어라매. 며어기절에서 주니어라며, 주니어라며. 아. 어, 비둘기 더패패패 패, 패, 패, 패. 우와! 아!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아 출발하자마자 씨늑대거이 만나는 건 뭐냐 오늘 늑대거이랑뭐 있네. 이거 기회 될때 거미줄 잘라놔야 돼. 비둘아, 비둘아, 비둘아 뒤에. 아우 씨, 아니 갑자기 왜 왔어? 아나 모닥불 만들고 있다가 기다려봐. 시체 지키는 거 노매너요. 어, 캠핑 고매너요어 새끼 거미가 있어. 형이 형, 형 새끼 거미. 어야 그러네. 조그만 거미가 있네. n o p no, no, 아이씨 아이씨. 아이 n o p no, 지오큰거 no, no.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 아니,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15,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작은 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근데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살리지 마라 우리 살리지 마 지켜보고 있다 옆에서 바로 아 진짜 노매너네 이거미 아활 만들어 가자 안 되겠다 아 각다기 솜털 또 구하기 어려운데요 아 곤란하네 엉겅퀴 바늘이야 뭐 어떻게든 만들 수 있지만 활 하면은 너무 오피 될까봐 일부러 어렵게 했나봐 집에 좀 음식들 구워놨습니다 드세요. 그리고 물통 만들어놨거든? 집에다가? 어? 어디? 여기 보면 요고 요고 요고 아물 보면 이제 여기다 담아오자 잠깐 물을 담으려면 또 수통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 유충껍질 3개는 또 뭐야 설마 그건가? 지난번에 애벌레 같이 생긴 거? 그 유충인가? 캔 이거 우리 발견한 적 있어? 음유스 캔? 어 이거 앞에 가끔씩 한 방울씩 떨어져 있더라 <웃음> 여기 연구소 여기 연구소 있다 여기 연구소 있다 아 그래 야 캔으로 들어가 캔으로 들어가 차라리 캔, 캔, 캔. 캔으로 들어가 캔으로 들어가 필수 응급 박햄 아 우리 오늘 무슨 일이야 이거 거미? 도왔다 아, 아 이거 유충 같다 벌레, 벌레, 벌레 이게 애벌레야 이게 유충 아니야? 어. 일단 캔 그냥 죽여 그냥 뭐 나왔어 뭐 나왔어? 애벌레 가시밖에 안 나와 아 애벌레 가시 오케이 밖에 아... 밖에 거미 소리 밖에 거미 소리 아나 목마른데 공격해서 깡통 대처 한번 해? 깡통 대처 가 <웃음> 깡통 대처 한번 해야겠구만 여기가 명량이라 생각해. 제 한번 턴 끝났을 때 나가서 빠바박 찌르는 거 어때? 오케이. 내가 기절시켜 줄게. 나 이거 기절되거든. 오케이. 기절 기절 기절 기절, 기절. 기절. 지금 지금 극대아 미안해요. 죄송해요. 아 모르겠다. 에 모르겠다. 아! <웃음> 지금 지금 지금 부활! 이금 바로 살려버려 <웃음> 나한 바퀴 돌게 나한 바퀴 돌아서 빗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어들금어들지어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지지어 지금 지 오 어떡해 와우. 야 피가 아 늑대거미만큼 많은 애는 아니구나 또 온다 또 온다 어디 어디 어저저저 저, 저, 저, 아오, 저, 저, 아오 얘 늑대거미야 늑대 야 오늘 뭔 일인데 얌전해졌는데 그니까 쳐봐 쳐봐 기속 쳐봐 어 <웃음> <웃음> 시작됐지 시작됐다 시작됐지 깡통 됐죠 나 근데 옆으로 가서 찔러도 될안 되겠지 야 옆에서 벌레가 응원 중. 에너지 몇 남았어? 지금 두칸반 정도. 아, 어 거의 다 잡았네 그래도. 그런데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생겼어. 어 왜? 음식이 조금 남으면 기력이 반밖에 안 남아. 아, 한편 하나 뒤에 있어. <웃음> 지금 딸피죠. 반칸반칸반 칸, 칸, 칸. 지금 지금 지금 때려 때려 때려. 지금 지금 지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넌와 멈추려 버려. 너뭘뭘 구경하고 있는? 거야? 아, 야, 여기 건널 수 있는 거 맞아? 이게 보면은 왼쪽으로 해 가지고 이 강을 끼고 돌아야 돼. 야, 여기 에그 파리들 많아. 어, 그 솜털 구하는 파리 엄청 많아, 여기. 아, 이게 바늘도 있네. 엉겅퀴 바늘. 이거 그 화살 재료거든요. 엉겅퀴 바늘도. 엉겅퀴 바늘 캐야 되고 각다귀 응. 솜털 응. 얻어야 되거든. 응. 쟤네가 각다귀잖아, 파리가. 오, 잡았어, 아마. 나이스. 얘네 근데 한 대치잖아. 한 대치면 막힘 빠져 가지고 막해롱해롱 하긴 해. 얘 날라다니는 애들 거리 간음이 안 된다. 음. 이거 해가지고 삼인칭으로 해서 때리는 게 좋긴 할거 같아. 잡았다. 네... 잡았다. 나이스. 여기다. 오, 나 있어. 야활 만들었어. 아 드디어. 화살 1 0개 제작. 각다기 잡으면은 각다기 구이 만들 수 있거든. 이거 엄청 많이 잡. 배고픔. 그 지금 화로 있어? 아 밑에 화로 있네. 내가 구울게, 어, 나 구울게 나도 지금. 내가 불 켜놨어. 뭐야 뒤에? 아유! 아, 아 미쳐 진짜. 야이 구간 뭐야? 여기다가 벽을 좀 세울까? 이거 주변에 캐서 우리 약간 전진기지처럼. 벽 세워서 아까 AI 고장내서 싸우는 방식? 어어 어. 비둘아! 어, 어. 어떻게 알고 있는? 야 진짜, 야너 너무 아프다. 제가 풀 흔들었어. 아, 젠장! 아, 제가 풀 흔들었어. 얘 어디 있어 근데? 아, 저기 흔들흔들거리는데 있는 거구나. 어. 와 여러분 오늘 그 고생해가지고 267cm 왔어. <웃음> 우와, 와 2m 60cm 왔어. 와 아까 그 거미는 그 고생을 시키고 그냥 갔다고? 그냥 이렇게 갔다고? 와 진짜 자연재인데 그냥. 요거 넣으면 이제 문 되는 거야? 어어 어. 오케이. 오. 와우 왜? 한 편이 왜 죽었니? 오, 나 살려줘. 무당벌레가 나 납치해. <웃음> <웃음> 무당벌레가 나 데리고 가. 야, 일단 <웃음> 데려. 야, 데리고. 야. 나 데리고. 움직여줘서 안 살려줘 얘. 내가 살리고 있어. 내가 살리고 있어. <웃음> 제대로 타, 제대로 타. 어. 어, 지금 왜 화났냐? 아우, 명량으로 다시 돌아왔잖아. 니네 때문에. 똥구멍? 똥구멍? 똥구멍? 오케이 o n t come out, d 벌레 에솔 그렇 s 나이